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는 아, 지금 코스코에 와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마 브이로그를 만들거예요 아, 어떤 요리를 준비하는지 제가 무엇을 사는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시죠 맛있는 걸로 좀 골라주세요 오 수박이 너무 좋다 얘가 얘, 해야 되겠다 요세미티 프레시네? 요세미티에서 왔나봐 아 그래요? 어. 오, 기대된다 요세미티 수박 네, 요거는 마늘빵 할거 요거 이거. 요거 네. 요거는 케이크 요거 이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이제 디저트 쇼핑 완료. 자, 본 메뉴 이제 쇼핑하러 갑니다. 가시죠. 여기 아니야. 저쪽만. 어, 없어, 두개 엄마. 어, 정말? 어. 큰일이네, 그러면? 응? 야 큰일이세요. 네. 크랩밖에 없는데 오늘은? 아 어? 그래요? 그럼 크랩으로 사주세요 또이것도 이것밖에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면 되나? 어 이거면 될것 같아요 어, 다른 재료는 집에 있어요 이거는 그 하와이에서 온 새우야 하와이 새우야 오늘은 한번 요거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어. 오케이. Okay. 어. 두, okay? 응, okay. 두 개. 이게 맛있는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게 아니고, 요거. 에버그 팥 소세지. 요게 정말 아주 명물이야, 요거. 요거. Okay. 자, 갑시다. 요거는 들어왔을 때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일 비싼 거 기대됩니다 응와 음. 이게 제일 무거운 거 <웃음> 어. 수박이 너무 커 맛있어야 되는데 힘들게 사서 가져가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 사실은 요 녀석은 프레쉬 카와이 실프예요 하와이에서도 이렇게 쉬앰프가 큰게 나옵니다 요거는 얼마죠? 이게 25불 77전인데 파운드당 999전이에요 자요 녀석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킹크랩 와일드 킹크랩이요 야. 이게 사실 진짜 제일 아시는 녀석일 거예요. 이거 잘 받으세요. 이건 얼마죠? 얘는 파운드에 26불 99전이고, 그래서 이거 지금 팩 하나가 42불 37전. 오케이. 근데 이건 왜 샀어요? 이거는 이게 조금 더 싸요. 얘는 음? 어 파운드에 24불 99전이라서 1파운드에 2불이 더싼 거예요. 얘는. 오케이. 사실, 요 녀석은, 그, 코스코가 왜, 홀세일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금방, 해전에 무지 빨라서 못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미리 많이 산 거고요. 요건 나중에 계속 요거를 요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옥수수. 네. 옥수수는 얼마죠? 옥수수는, 하나에, 지금 8개 들어있는 한 팩에 6불 9 9 원. 오케이. 그 다음 소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거는 네, 어, 핫소세지거든요. 그래서 소세지를 어, 쓸 건데 지금 저기 4개짜리가, 4개 짜리가 네개 묶음이 3개 돼 있고 다 해서 11불 99잔. 아, 정말 싸죠. 요거아마 음. 한국 가격에비교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음, 하나에 그러니까 한 1불 정도 소세지 그치? 함께 1불 정도. 엄청 싼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요거는... 컨트리 프렌치 브레드인데 이거를 잘라서 나중에 이제 마늘빵으로 만들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에 들어갈 녀석들이에요. 전부 다 코스코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들 이렇게 이런 게 오늘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이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랍스터 정말 크죠? 그리고 전보새우그 다음에 던전에스 크랩 그리고 킹크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와이에서 나오는 아, 카와이새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 보조 재료 소세지 감자 그리고 옥수수 레몬이 있고 자 소스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거는 올드 베이 시즈닝인데 시푸드 보일에 쓰는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음. 쓰는 소스예요. 음. 그리고 조금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파프리카 그다음에 카옌 페퍼, 음. 핫 소스 그리고 뭐 마늘 이런 걸로 해서 양념해서 드시면 돼요. 오케이. 레몬을 가차없이 넣으시네요. <웃음> 네, 레몬 2개 넣고요. 마늘은 8개 네. 어,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넣고 이제 감자가 제일 안 익으니까 감자를 제일 먼저 넣을 거예요. 오케이. 이야, 진짜 큰놈 들어간다. 왜 이거 진짜 제일 큰 거예요. 코스코 아니면은 못 사는 거예요. <웃음> 진짜? 네. 야, 다른 건왜안 넣으세요? 이거는 좀 먼저 입고 5분 음. 후에 다른 애들 들 거예요. 음. 여러분, 그냥 침이 쭉쭉뚝 떨어집니다. 야, 이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네요. 안전에 네, 스크랩 들어가고요. 그리고 킹크랩도 들어갑니다. 이야. 시마다. 다시 작아요. 그래. 야. <웃음> yeah. 마늘을 왕창 넣어야 돼. 어, 마늘 사랑하는 거 알아줘야 돼요, 아무튼. 우와 끝내줍니다 이걸다 리얼이에요 여러분 음치킨케이준갈 필요가 없어 음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이만한재살이 어딨어 그래? 음. 감자도 옥수수도 어? 이것도 소스에 버무려 겨고 너무 맛있어 음. 여러분 부럽죠? 하와이에서 마을로는 이렇게 먹고 살아요 이 소스가 한국사람 입맛에 맞아 이 뉴지애라 소스가 그래서 비벼먹으면 여기 땅이야 음 너무 맛있어 <목소리> 와 냄새부터 그냥 끝내준다 <목소리> 네 그럼 이제 면을 들게요 오와 이야 잘... <목소리> 이건 뭐 환상의 라면일세 음, 최고야, 음. 자. 음.